짜잔! 공부의 할로윈! 신규 스킨을 획득하세요 이거 예전에 블리즈콘 구매했을 때 그때 주는 솜브라 스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풀린다 풀린다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솜브라가 이걸로 왔습니다 주간 챌린지에서 이 할로윈 이벤트 첫째 주에는 구승하면 요새는 스킨이랑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구승했을 때 정크랩 주고 두 번째 주에 또 구승했을 때 바티스트 주고 그 다음 주는 이 솜브라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전리품 상자 까고 가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좀비 말인가봐 이거 뭐야 진짜 별관이 나온다. 뭐냐 이거? 근데 이 호박 상자 나 갖고 싶어. 루시우 고르곤인데 난 고르곤 이름 보자마자 고르곤 전람 그그 생각이 났지만 근데 이거 메두사 아닌가? 왜 이게 이름이 고르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뱀피부같은 그런 그쵸? 음, 뱀피네요 그리고 흡혈기 요거는 이제 둘째주 챌린지에 참여하여 획득 써있죠? 그렇게 참여해서 획득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 뱀파이어 뱀파이어에 대한 제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을 와장창창창창창 깨부수는 그런 느낌에 그 별기 <웃음> 정크렛 불지옥 이거는 좀 정크 여태 나온 스킨 중에 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이어! 타이어 짱이죠? 타이어 여기서 불꽃 튀는 거 진짜 짱인 거 같아 원래 근데 불꽃이 튀어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비주얼에 불꽃까지 튀니까 좀좀더 리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리고 아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 대박했다는 아나인데 보면 이제 이집트 눈 형상이라든지 이런 이집트 상형문자가 있고 이집트 미라를 모티브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총은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총은 여기 보시면 이제 코브라 모양 코브라 모양으로 조준경의 코브라 모양이고요 음, 되게 예쁘죠? 이건 진짜 예쁘죠? 다음은 애쉬입니다 와 애쉬도 근데 엄청 어..음 공을 들이긴 했는데 보시면 이거 약간 뱀피인지 뭔지 좀 약간 가죽같은 느낌의 그런 부츠고요 보시면 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밥이 진짜 인상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황금무기로 보는게 훨씬 더 예뻐요 애쉬는 애쉬 총이 진짜 예쁘거든요? 황금무기일 때 보시면은 약간 이거는 뭔가 고대 고대의 고물같은 느낌이거든요? 고대의 고물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봤을때는 여기에 황금무기를 끼고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음. 밥! 밥은 진짜 근데 이거 골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 골렘인 것 같습니다. 밥 너무 웃기네, 진짜. 근데 총알은 그런데 어디서 나가냐? 원래 밥은 총같은 걸 이렇게 차고 있지 않았나? 아까는 고대의 고물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무슨... 응. 음? 뭐 헬파이어 웅행 어쩌고 막 이런 거 같은 전설의 동물을 다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무기로 바뀌죠 비싼 밥 갑자기 비싼 밥 갑자기 밥이 거, 겁나 비싸졌어 그쵸 갑자기 갑자기 비싼 밥이 돼버렸어 잘때 여기 등딱지만 떼갖고 싶네요 하나만 요, 요거 요 하나만 큰거 하나만 응. 음. 밥 내보내기 아까운 스킨 꾸니까 밥 금은방에가봐금은방으로 보내서 팔아야 할것 같죠? 응. 그리고 오리사 악마 스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악마인지 모르겠어. 곤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 속에서 천불이 나는 오리사. 택니저들의 안타까운 마음. 하, 정말. 후, 갑자기 화가 나네요. <웃음> 보시면 여기는 눈깔. 아, 맞네. 이게 그 염소라서 그렇구나. 그래, 근데 보면은 항상 서양에서는 염소가 악마더라? 왜 그런 거야? 왜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염소 눈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색종이 잘라다 오려 붙인 것처럼 그래픽이 왜이 따위냐? 응? 요즘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안 돼? 일 대충 한다, 너네 진짜? 응 뭐냐 이거, 이, 이 뭐냐 이거? 응 절취선이야? 갈롯 뭐 나와? 택배야? 뭐야? 그 다음은 위도우 전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네는 곤충을 좋아하는 걸까? 오우. 머리통이 전갈이네요 응. 머리통이 통째로 전갈 꼴이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장수풍뎅이 같은 느낌 분명히 이름은 전갈인데 장수풍뎅이 같은 느낌 근데 나 이거 이름 전갈인지도 몰랐어 내가 장수풍뎅인줄 알았어 처음에 장수풍뎅인줄 알았어 이거 이게 왜 정갈이야? 꼬리 이거인거 빼고는 하나도 정갈 같지가 않은데? 차라리 까만색으로 하거나 검붉은색으로 하지 이게 뭐야 완전 장수풍뎅이 색깔이잖아 그리고 트레이서 좀 기대했어 트레이서 와 트레이서 얘네는 정말 어 체인을 정말 좋아하는것 같아 음. 괴물에는 반드시 체인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법칙이라도 있나봐 그렇지 않아? 항상 이런 체인을 줄줄줄줄 달고 다닌다니까. 음. 근데 여기 가운데 호박이 있는 건 존나 귀엽네요. 허. 아, 입좀 아, 아, 닫아. 응? 어? 입 냄새 나잖아, 호박아. 니입 네 냄새가 지금 기화되고 있어. 그리고 악마 사냥꾼. 근데 이거 아, 3 주차 챌린지 에 참여 획득. 왜 잠겨 있나 했네. 이거는 진짜 언제 봐도 정말 잘 만든 스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 뒤에 젠야타 스트레칭 오야야이 새끼 봐오이 새끼 보게? <웃음> 와와이 새끼 보게? 야씨 어우 장난인데? 이어 재밌는 감정 표현이네요. 그렇죠? 음. 이거는 바로 삽시다. <웃음>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도 호박. 얼굴에 음? 호박이란 뜻인가? 응. 그 음성 대사는 뭐 딱히 너 이미 죽어 있다. 너 이미 죽어 있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놈의 중이병. 너의 중이병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날 두고 죽을 생각 마라. 죽으면 안 될까? 울지마라. 울지말래울지말래 울지마라. <웃음> 울지 울지말래 <웃음> 거울을 보시오. <웃음> 아 근데 젠야타 에서 고인이라 쓸 일이 없어서. 아씨. 내 수염이 어때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하이라이트 연주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내 시체를 얘가 데리고 가는 거였어. 이렇게 멱살을 그러면 등 뒤로 멱살을 잡아렇게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어깨에 들 처맸더라도 뭔가... 뭔가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밥이랑 술래잡기 하는 애쉬 왕! 너무 귀엽다, 밥이. 왕. 왕. 이런 느낌이라서 밥이 굉장히 귀엽네요, 그쵸?